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산쌤 쌤쌤 입니다 여러분 어우 요즘 너무 덥죠 매미 소리 들리고 지금 정신없네요 그래도 지난주 보다 아 조금 열대야 가 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휴가 지금 잘 지내고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주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산 주산이 좋다 좋은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급하신 어머님들은 막 심한 경우엔 5세들 상담이 와요 근데 5세 범무 어립니다.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교육시켜보니까 7살 가을이 가장 좋더라고요.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이고,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도 다녀오고 그랬기 때문에 딱 친구들 공부 시작하기 좋은 날, 좋은 시기입니다. 자, 이제 휴가 즐겁게 다녀오시고, 주상 공부, 연상 공부 열심히 합시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건 7세부터 추천드리니까 그 전에는 친구들 책도 많이 읽고, 많은 곳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다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주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머님들이 무작정 시작하시면 안 돼요. 자, 주산이 집중력에 좋다, 연산에 도움이 된다, 수학에 도움이 된다, 다 말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 저는 기본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선생님입니다. 자 처,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기본을 완벽하게 지도해 주세요 자 첫번째 시작 전에 저는 숫자 쓰기를 바르게 해주세요 숫자 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님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때 숫자 쓰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요거 나중에 커서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가면 수학 계산 다 해놓고 자기가 풀이 과정에 쓴 숫자를 보고 착각해서 오답 나눈 경우 많습니다 진짜 입니다 특히 남학생들 숫자 정확히 써주세요 친구들이 정확히 써야 될것 특히 0과 9 0과 9를 정확히 써줘0 9 6 특히 0을 대충 써서 6자로 보이는 경우 많습니다0 9 6자 알겠습니까 자 친구들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처음에 할때 연필이 너무 가늘면 쓰기가 힘들어요 어머님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사비 연필을 추천드립니다. 자, 사비 연필이 어, 좀 뾰족하게 하긴 했는데, 이게 부드럽게 잘 써지고요. 글씨 연습할 때 힘없는 소근육이 아직 약해서 힘이 없는 친구들한테 좋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자, 주판을 하기 전에. 자, 주판을, 어, 주판의 모형을 보여드릴게요. 자, 주판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고, 잘 보여드릴게요. 예. 근데 저는 이런 건 보통 어른이나 친구들이, 큰 친구들이 하면 좋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좋아요. 왜냐? 알록달록해서 친구들이, 어, 알아보기가 쉬워요. 자, 그럼 주판을 할 때요. 자, 여기가 주판 틀이고요. 자, 주판을 할때 왼손, 왼손은 이렇게 잡아주세요. 주판에 머리를 잡아주고요. 오른손으로 주판을 놓는데요. 자, 보세요. 저는 먼저 엄지, 검지 뽀뽀하라고 해요. 친구들 수준에 맞게, 연령에 맞게. 엄지검지 뽀뽀하고 여기로 이렇게 오므려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실은 연필을 끼워야 돼요. 자, 보세요. 엄지검지에 끼우고 주판을 놓을 때는 새끼에 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엄지검지 뽀뽀. 근데 이걸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 아직 친구들이 어려려서 손이 작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연필 끼우는 걸좀 힘들어요.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주판 놓는 법 보여드릴게요. 자, 주판은 위다리 있고요. 아래아리 있어요. 자, 여기 가운데 가름대를 기준으로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엄지, 검지 뽀뽀한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털거예 턴다고 그래요. 위아래 남은 거. 자, 이게 내려와 있어요. 자, 텁니다. 위아래. 쪼로로 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랑 다르게 위다리 위로 올라갔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엄지, 검, 연필 이렇게 잡고, 엄지, 검지 뽀뽀한 상태로 요 사이에 넣습니다. 그죠 가운데 놓고 쪼로록 가면은 이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주산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자, 보세요. 각 주산을 볼면게 점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네요. 그럼 뭐냐? 기준점. 자, 일의 자리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주판을 놓을 때 기준점을 하나 잡으면 돼요. 자, 저는 잘 보일 수 있게 여기 초록색,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주산을 할때 주사는 위달이 있고 아래알이 있는데요 위달은 검지로 놓고요 아래알은 엄지로 놓는 거예요 여기 아래알은 근데 요 위달은 검지로 놓는 위달은 5를 가리켜요 5, 아래알은 1을 가리켜요 아래알 하나는 1이에요 자 보세요 1 털고 2 털고 3 털고 4 털고 자 제가 털고 라고 말을 했는데요 놓고, 넣고. 아, 이거는 더하는 거예요. 털고는 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오늘 첫날이니까 친구들한테 아래알 놓는 법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엄지검지 뽀뽀한 상태로 엄지를 해야 돼요. 아래알이니까 1, 거기다 더하기 2, 그대로 2을 올려주세요. 그럼 얼마예요? 3이죠? 털고, 자, 다음 2 놔주세요. 네, 2, 놓고, 또2 놔주세요. 2, 빼기 3. 그럼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빼기 3, 빼기 1. 아무것도 없네요? 뭐라 그럴까요? 0. 예, 맞습니다. 이걸 아무것도 없는 걸 0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어주세요 3. 거기다 1어주세요 1. 빼기 2. 빼고요. 빼기 1. 빼고요. 놓기를 3, 놓고요. 빼기 4. 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하면서 옆으로 이어 건드린 거 있죠? 네,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자, 주판은 알을 정확히 놔야 돼요. 자, 엄지, 검지만 활용해서 다른 다른 알은 건드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왼손으로 주판을 반드시 잡고 엄지, 검지, 뽀뽀하고 아래 알은 엄지, 숫자 1을 나타내고요. 위, 다은 검지, 5를 나타내요. 자, 5는 다음 시간에 봐요. 오늘은 1에 대해서 배우고요 숫자 1에 대해서 정확히 연필 잡는 거 주판 잡는 거 주판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알아봤어요 자 여러분 됐고요 다음 저는 주산도 중요하지만 주산을 배우는 이유가 요즘 뭐예요 그래요 암산 암산 잘하는 거 좋아요 당연하죠 근데 반드시 제가 주산만 아무리 잘하면 안 돼요 왜? 주산을 하면서 교과에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 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친구들이 주사는 할줄 알아요? 주사는 할줄 아는데요? 주사는 할줄 아는데, 연산, 교과에 나온 연산 딱 갖다 넣어놓으면, 연산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교과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훨씬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그냥 주산만 지도하시는 것보다 교과수학을 병행해서 해주시면요. 훨씬 효과가 크답니다. 자, 교과 연습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나부터 아홉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정확히 쓸수 있게 연습시켜 주세요 그 다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홉째까지 쓰기 연습시켜 주세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쓰고 정확히 위치 알기 자, 보면은 친구들이 어. 너가, 형제들이 여러 개 있는 친구 중에 이제 둘째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 아무개아무개는 아, 형제 중에 몇째지? 그럼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해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땐 뭐든지 완벽하게. 그래서 첫째, 둘째. 그리고 왼쪽, 오른쪽 쉬울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또 친구들이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저는 그래요 친구들 밥먹는 손이 어디야 그러면 은 오른손을 들어 그래 그럼 오른손 맞아 네, 드물게 왼손인 친구들도 있어요 왼손 친구들은 어, 주산을 처음에 배울 때 왼손으로 배우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지도하다 보니까 왼손 친구들은 나중에 뭐 분수과정 계산할 때 그런 경우에 보니까 자기가 푼 연상 과정이 손으로 가려져서 불편하더라고요 풀면 자기가 푼걸 보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 저는 실은 제가 왼손잡이 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혼나가면서 뭐든지 처음 배우는 건 오른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밥 먹는 거 글씨 쓰는 건 오른손으로 해요 가위 질은요 양손으로 하고 칼은 왼손잡 입니다 아이고 창피 <웃음> 친구들 그러니까 어머님어 옆에서 친구들 주산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오른손으로 주산을 놓을 수 있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세 개, 세 번째 다름알, 여기 이거, 요 문제 아주 중요해요. 친구들이 알것 같죠? 아, 요거 아는 친구들 드물고 또 어머님들도 많이 오답 나시는 부분이에요. 세, 여기 별표되어 있죠? 세 개와 세 번째는 다릅니다. 요거 정확히 짚어 주십시오. 아, 그리고 또 하나. 친구들이 숫자 쓸때 글씨 써보기할때 어려워하는 글자 써볼게요. 셋, 넷, 여덟, 아이고. 안 나오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요거 어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7자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요. 외국, 외국에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 저는 정확히 요렇게 쓰라고 지도드립니다. 네, 친구들, 어머님. 처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배울 때 뭐든지 완벽히 정확히 배울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어서요. 제가 기초를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궁금하신 점 바로바로 바로 댓글 답 쓰겠습니다. 아 여러분 부족했지만 오늘 재밌게 들었나요? 더운 여름 마지막 잘 보내시고요. 친구들 재미있게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